안녕하세요, 제주가파입니다. 어, 오늘 5월 2 6일이구요 어, 드디어 한달 미루고 막 이것저것 일정 때문에 미뤄졌다가 오늘 출발합니다. 오늘 수요일이구요 평일 오늘 수요일에 제주도로 들어갑니다. 어, 작년에 제주도 여행으로 왔다는데 올해는 최대한 제주도에서 살수 있게끔 버티고 버티고. 뭐, 상가 임대나 주택 임대, 뭐, 1년 살기든 뭐든 좀 알아보고, 제주도 귀도를 도전하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일단은 카라반에서 최소 200일 정도는 살 생각으로 가고 있고요. 어, 그곳에서 임대나 뭐, 1년 살이 뭐, 그런 것도 좀 알아보면서, 어, 최대한 이주를 하기 위해서, 제주도로 귀도를 하기 위해서, 어, 여행 겸 기도, 도전 겸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작년에는 여행 여행 중에 어, 집을 알아봤어요 집, 어, 기도를 하고 싶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 눈팅만 하고 검색만 했다가 작년에 여행을 가서 집도 좀 알아보고 했는데 아무래도 제주도에 덜컥 집만 사놓으면 위험할 것 같아서 카라반을 솔리어로큰 걸로 바꿔서 도전을 다시 한번 해보자 음, 정말 제주를 가서 아무리 못해도 6개월에서 1년은 살아보고 어, 집을 얻든지 뭐 하든지 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차량이랑 카라반 모두 다 업그레이드 기변을 해서 도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음, 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지금 소식들 봐주시고 응원들 해 주시고 그런데요 어, 콜로라도의 솔레어 240 조합으로 설비 자체는 무브니치로 미국식이기 때문에 무브니치로 견인을 해야 되고요 어, 이쪽에는 세탁기를 달아 넣어놨어요 3.5kg 세탁기를 달아놨고 뒤쪽에는 에어컨이랑 외부 발전, 수납함까지 모두 다 작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아, 에어컨 설비하는 걸 중간에 영상을 잠깐 만들었다가 말았는데, 음, 뒤쪽에 에어컨을 설치를 하고요. 옆쪽 라인을 타고, 이렇게 바퀴추 안쪽을 타고, 동관이 쭉 해서, 이쪽 침상 공간으로 이렇게 연결됩니다. 지금 잠가나가지고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요. 제주도는 아무래도 에어컨이 필수고, 겨울철에는 전기가 가능한 곳에 가기 때문에 전기 난방으로 등유값 대비 아낄 수 있어서 어, 인버터 냉난방기로 설비를 했고요 어, 오랫동안 준비했던 제주도 출발 어, 달려 봅니다 가는 중간중간에 유튜브 영상으로 촬영을 하고 인스타그램 짤로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잘줄 거랍이 있고요 저희 가족들 이렇게 차에 타서 제주도 이동 한 8시간 걸릴 것 같은데요. 8시간 동안 달리기 위해 놀고 있어요. 저는 운전해야겠고요. 그래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주도 가서 가는 길에 잠깐 휴식도 취하고 배도 예약을 하고 등등 다른 분들은 포스팅으로 이렇게 좀 남기셨는데요. 저희는 한번 영상으로 좀 찾아보고 중요한 정보들은 여행객들을 위해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제주도에 카라반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굳이 이런 정보가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출발할게요 안전하게 안녕 인천아 일단 두달 후에 차 끌고 다시 올라와야 돼 출발합니다 음, 지금 시간 12시 30분 이고요 어, 달려온지 한 3시간 3시간 정도 달려온 것 같습니다 어, 트럭들이 정박할 수 있는 주차장 쪽으로 왔고요좀 전에 전주를 지나서 250km 정도를 다이렉트로 내려왔어요 카라반은 중간중간에 잠깐 정차를 해서 이상이 없는지 하나씩 하나씩 체크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설치한 에어컨 그리고 외부 수납함 뚜껑 쪽이 뚜껑 쪽이 척컹척컹 거려서 뭔가 좀 보강을 해야겠는데요. 열쇠가 튼튼하긴 한데 유격이 좀 있어서 좀 점검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아 뒤에 슈렉이 커버는 꼭 씌워야 될것 같아요. 미관이 안 이뻐요. 어쨌든. 트럭 기사분들이 조용하게 잠을 취하는 곳이라 어, 저희는 잠깐 흡연차 졸음 쫓고 흡연차 정박했어요 바로 다시 이동을 할 거예요 지주도로 배편이 성산 썬라이즈호가 금요일 1시 배예요 금요일 1시 배 때문에 음, <웃음> 내일은 어, 성산 성산이 아니죠 녹동항 주차장 해경파출소 주차장에서 하루를 지내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썬나이즈호가 이번달 할인행사라서 음, 이번달에 꼭 가야되는 이유가 할인행사 때문인데요 에 생각해보면 4인실 3등 4인실 안들어가면 그냥 예전에 배를 타고 들어가도 무관해요. 불편함은 있어도 빨리 들어갈 수는 있거든요. 성산항으로 가는 배편은 할인 때문에 <웃음> 좋고. 할인 대비 배가 깨끗해서 4인실을 빌리니깐 그 돈이 그 돈이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배를 탈지 기존에 있는 배면 내일 아침 9시, 9시거든요. 친구가 내일 가족 여행으로 제주도 온다 그래서 이거를 내일 바로 타 아니면 성산항 할인을 받고 멋들어지게 들어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시간적으로도 모두 여유보단 급한 게 없다 보니까 그래도 빨리 들어가서 정착하고 일을 해드다 보니까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차장으로 빨리 이동을 해서 아이들이 콜로라도 집조석에서 불편하게 자고 있는데 편안하게 눕혀서 재우고 싶다. 마음이에요. 저도 눈좀 붙이고 싶고요 어, 오늘 아침 10시에 일어났어요. 오늘 출발을 해야 되니까. 근데 10시에 일어났는데 카라반에 생활할 짐을 옮기느냐고 오늘 에너지를 다쓴것 같아요. 하루에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번 비타민을 두 알씩 먹으니까 이게 좀 몸이 버텨주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계속 이어나갈게요. 다시 출발합니다. 아, 지금 어제 전일 새벽 4시에 녹동항에 도착을 했고요. 바깥에는 한국 앞이에요. 배가 아직 안 들어와서, 어, 아니죠. 어 낡은 배 기존에 있던 배는 이미 제주도로 가서 없구요 내일 아침 9시에 어, 선라이즈 호가 들어오면 저희는 음, 3시에 배에 들어가서 제주도로 들어갑니다 그동안 잠깐 먹고는 살아 있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구요 들어가는 종종 영상을 남기도록 할게요 애들도 아주 건강이 많이 좋아해요 음. 안녕. 안녕, 안녕. 이제 나갈게요 여기는 늑동항 이에요 계량소 옆이고요 오늘은 배를 타고 가야 되는 날이고요 잠시 늑동항 주변을 보여 드리려고 찍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어쩔 수 없이 가로모드 차가 너무 길어서 가로모드로 잠깐 주차를 하고 있어요 양해 바랍니다 어, 구형배죠? 기존에 있던 제주행배 아, 아침 아 9시 출항하는 배이기 때문에 매, 거의 매일 있는 배예요 근데 진입하기도 좀 힘들고 들어갔던 곳에서 다시 돌아나오는 배고요 작년에 저희가 저걸 타고 갔습니다 저걸 타면 은 바로 갈 건데 이왕 들어가는 거 성산 쪽으로 썬라이즈를 타고 썬라이즈로 깨끗한 배를 타고 들어가려고 하루를 그냥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굳이 저거 타고 들어가고 싶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저배도 좋아요 나쁘진 않고요 제일 빨리 들어갈 수 있는 배, 배다 보니까 어, 저도 좋은 대편이고요 다만 할인 행사를 안 하고 있어요 썬라이즈호는 할인 행사하고 있어서 할인 혜택 때문에 저배를 안 탑니다 이렇게 뭐 모텔도 있고 큰 주차장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해경 파출소 추장소죠. 해경추장소가 하나 있고요. 이쪽에는 뭐, 모터홈들이죠. 모터홈분들이 종종 오셔서 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모터홈분들은 배값이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그냥 저 배를 타셨어요. 저희는 카라반이다 보니 금액이 후덜덜해서 조금이라도 할인받고자 배를 기다려봅니다. 제주도는 모터홈 천국이죠 모터홈들이 은근히 부러워요 현재는 제주는 이렇구요 어 지금 1편을 위해서 찍어 올리고 있고 2편 배를 타고 들어가는 건 다시 한번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편에서 뵐게요 제주도 이동 이야기